밑에 거다 주셨어요? 예? 죽고 있어? 더 안, 안 따줘도 되겠어요? 예? 야, 올해가 제일 열매가 풍성하게 잘 열린 것 같아요. 이 위쪽에 게, 위쪽에 해를 받아서 너무 잘 익었어. 벌레도 안 먹고. 근데 위에는 해를 받아서 아주 붉다 못해 아주 검어졌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목걸이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화제 심혈관계 질환에 아주 특효약으로 소문나 있는 산사나무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방에 따라서는 찔광이나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가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장미과 산사나무 속에 낙엽지는 소 교목입니다 크기는 한 6m까지 자랍니다 6m까지 자라고 이게 북방구 온대지방에 산사나무 속만 천종 가까이가 자생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의 산사나무가 자생합니다 꽃은 5월달에 피는데 꽃이 굉장히 이뻐요 꽃잎 다섯 장이 하얗게 물이 지어서 피는데 지금 열매도 이렇게 물이 지어서 달렸잖아요 이 열매 달린 이 모습 이대로 흰 꽃이 피는데 너무 향기 좋고 아름다워서 유럽에서는 메이플라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데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멸류관의 주재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벼락을 막아주고 악기를 막아준다고 유럽에서는 소문이 나서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나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이주하면서 타고 갔던 배가 메이플라워였다는 역사적인 사실도 있는 아주 유명한 나무입니다 오늘은 이 열매 아주 이쁘게 아주 해를 받아서 잘 익었습니다 이 열매를 채취해서 저도 사용하고 저희 지인분께서 오셔서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조금 채취해 주고 있는데요 이 나무는 제가 수시로 관리하고 기르는 나무입니다 제가 한 5그루 정도를 기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관리하기도 하지만 제 직장 안에 수십 그루를 조경용으로 심어놔서 봄철 되면 많은 학생들이 야생화를 즐기고 있고 가을 되면 빨간 열매가 이뻐서 사진 찍는 주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새들이 날아와서 먹이 활동도 하는 굉장히 유용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산사나무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주 유명한 나무입니다. 예전부터 소화가 안 되거나 하면 이 산사나무를 말려놨던 거 보리차처럼 끓여서 차로 마시기도 했고요. 이질 배탈이 걸렸을 때 가루를 내거나 환을 만들어 놨다가 먹기도 해서 치료하던 약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현대에 와서 이 산사나무 열매를 가지고 성분 분석을 했는데 고기 먹고 체한데 소화가 안되는데 소화불량에 그리고 이질 배탈에 심혈관계 질환에 특히나 혈청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효능이 뛰어나다는 임상 보고도 있어서 많은 이들이 이 산사나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성도 뛰어나고 조경수로서도 아름다워서 요즘은 길거리에 가로수로도 심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산사나무 시골로 기농하신다면 한번 전문적으로 재배해도 결코 손해 나지 않는 약용 작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산사나무는 고기 먹고 취한 소화불량에 그리고 이질배탈에 심장 질환에 좋은데 혈청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약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난하기들 젖 먹이고 할때 이 젖을 먹어도 엄마 모유를 먹어도 체한다고 해요 근데 엄마 모유 먹고 체한 갓난아기한테 이 산사나무 열매를 달인 물을 먹이면 신기하게도 그 채끼가 잘 가라앉았다고 할 만큼 아주 소화 쪽 위장 쪽에는 굉장히 유명한 약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저녁에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 드실 때꼭 산사춘이라는 술을 곁들여서 드시는데 산사춘의 주재료가 이 산사나무 열매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변에 산사나무 있으면 꼭 조금씩 채취해서 말려놨다가 사용하시면 가정의 상비약으로 아주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화불량, 건위, 이질배탈, 심장계통질환에 아주 유용한 산사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